안녕하세요 에너지언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밀레마의 무선 텀블러 믹서기를 소개시켜 드릴 거예요 어, 저희 집에 부모님이 작년 12월 달에 코로나에 걸렸어요 그런데 코로나에 걸리고 폐렴이 엄청 심하게 왔어어 폐렴이 엄청 심하게 와서 병원에 입원도 하시고 막 이렇게 아무튼 정말 심했었는데 어, 이게 폐에 뭐 사과랑 당근 갈아서 먹는 게 좋다고 해가지고 어디서 들으셨나 봐 <웃음> 아침마다 이렇게 사과랑 당근을 갈아서 드시거든요 근데 대부분 가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믹서기 있잖아요 큰 믹서기 이렇게 전원 꽂고 하는 거 그거를 사용하시는데 이게 또 무거워 어, 그리고 씻기도 너무 번거롭고 무거우니까 진짜 힘들거든요 그래가지고 아 이거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요, 요즘에 그 텀블러 무, 텀블러 믹서기가 많이 보여 가지고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요번에 밀레마에서 저한테 광고를 주셔가지고 이 무선 텀블러 믹서기를 여러분께 소개시켜드리고 저희도 한번 사용해보려고요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제가 일단 한번 오픈을 했어요. 오픈을 해서 전원 충전 시켜놨는데, 이렇게 간단해요. 이렇게 믹서기 하나랑 충전할 수 있는, 이게 무선이거든요. 그래서 충전할 수 있는 선, 그리고 사용 설명서가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음. 보니까 이게 사용 방법이 너무 간단했더라고요 우선 충전 방법부터 알려드릴게요. 여기 충전기 선, 충전선에 충전 단자 보이시죠? 요거를 이 뚜껑 위에 이충전단자가 결합시켜줍니다 이게 자석으로 돼서 조금만 가까이만 갖다 대면 탁 달라붙더라고요 그래서 엄청 편할 것 같아요 이렇게 충전을 하게 되면은 여기 충전 표시등이 있죠 어, 이 표시등에 불이 들어오게 돼요 충전이 안 됐을 때는 빨간색 충전이 다 됐으면은 초록색 불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 사용방법은 이걸 잘 결합시킨 다음에 결합을 잘안 시키면 안 들어가요 어, 그래서 이게 안전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 전원 버튼 눌러주시면 됩니다 전원 버튼을 두번 탁탁 누르면은 저는 이렇게 사용이 되고요. 한번턱 누르면 꺼지게 돼요. 그래서 엄청 엄청 간단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여기 보면은 칼날이 있거든요. 이게 작아 보여도 작지만 강력한 칼날이라고 해요. 삼중 칼날. 어, 이게 있어가지고 저희가 이제 뭐 믹서기 쓰듯이 사용하시면 돼요. 대신에 어 여기 보니까 사, 그 사용 설명서를 보니까. 사용금지 식재료가 있더라고요 얼음은 넣으시면 안 된다고 해요 어, 얼음 분쇄기가 아니기 때문에 얼음은 사용할 수 없고 그다음에 냉동된 과일이나 야채는 안 된다고 해요 해동을 시키면 괜찮은데 냉동된 재료는 해동시킨 다음에 사용하시면 될것 같고 그다음에 육류나 생선류 이런 거는 다지기 아니잖아 그래서 그런 거 넣으시면 안될것 같고 그다음빵 반죽 휘핑크림 계란 흰자 거품 내기 이런 거는 사용하시지 않고 그냥 우리 간단하게 이렇게 어, 믹서기 때뭐 과일 주스다 이런 거 만들 때 이런. 청고로 그런 용도로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컵이 또 이제 컵이 어, 트레이탄, 트레이탄 용기예요. 트레이탄 용기 아시나요 여러분? 이게 친환경 재질로 만든 건데 유리랑 어, 플라스틱의 장점만 모아 가지고 깨지지 않는 친환경 재질의 트레이탄 컵을 사용했기 때문에 더 편하게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이거를 한번 부모님 이렇게 아침에 사과랑 뭐그 당근 갈아 드실 때 한번 사용하시는 거를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진짜 편하고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어. 뭐 따라 마시다니까 살거지 거리도 이렇게 필요가 없는 거야 그냥 여기서 이제 마시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제가 봤더니 세척 방법도 되게 간단하더라고요 그냥 여기다 미지근한 물 넣으시고 칼날 같은 거는 이렇게 다 이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미지근한 물 넣으시고 세제 넣으신 다음에 잘 결합을 시켜요 결합을 시키시고 제가 지금 여기다 물을 넣어 놨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면 세척이 된대요. 그럼 칼날도 세척이 되고 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흐르는 물에잘 섞, 이렇게 헹궈주면 될것 같아요. 음. 그래서 세척도 간단할 것 같고 되게 유용하게 잘쓸것 같아요. 그러면 한번 부모님이 사용하실 때 제가 한번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충전은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냥 핸드폰 충전하는 거에 이렇게 선만 연결해서 이렇게 충전하시면 표시등에 불이 들어옵니다. 지금 제가 충전 시켜놔서 초록색으로 되어 있어요. 응. 엄청 곱게 갈린다 네 여러분 제가 요 밀레마의 무선 텀블러 믹서기를 가지고 부모님 사과랑 당근을 갈아 드렸는데요 어, 얘가 생각보다 진짜 작지만 강력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한 가지 수치을 범한 게큰 믹서기만 생각하다 보니까 맨 처음엔 사과랑 당근으로 좀 크게 썰었거든요 그러면은 좀 얘가 버거워해 왜냐면 얘는 강력하긴 하지만 칼날이 조그맣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거에 맞게 어 약간 좀 작게 과일이나 이런 거를 썰어서 사용하시면은 여러분들 좀 더+ 더 수월하게 이 믹서기를 더 사용하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거 직장에 갖고 다녀도 좋을 것 같아요. 그냥 과일 같은 거 넣고 이제 이따가 이제 마시고 싶을 때그 자리에서 윙윙 갈아가지고 마시면 되는 거고 또 이제 여름이 다가오잖아요. 여름 하면 여름 뭐가 떠오르세요? 저는 미숫가루 떠오르거든요. 미숫가루도 그냥 막우리막 텀블러 넣고 막 흔들지 않고 그냥 요걸. 간단하게 이렇게 믹스해도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진짜 잘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어. 그리고 생각보다 너무 곱게 갈리더라고. 진짜 깜짝 놀랐어요. 와, 진짜 얘가 작지만 작은 게몇 단인가? <웃음> 네, 그럼 오늘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어, 다음 영상에서도 꼭 봐요. 그럼 여러분, 안녕!